우리 교실. 예. 음. 이거 어 이거 어 이게. 이월이 이게. 이마 이게. 게 이게. 이 이게. 이 이게. 이게. 마마, 마마. 8월, 9월 예. 때마다 이게. 거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 이게. 이게. 이게. 이 아어 아니구나. 옛날 옛날에 이거 어때? 이거국악이거 이거 어때? 이거국악이국악버전이국악이어국이거 어때? 이야국악이요국악이는국이랑국악이은국악이이렇국악이개국악이서국악이 국악이야. 국악이이국악이국악이국악이국악이국악이국악이 어? 와, 이거 잘못했다. 와, 혜리가 좋아하는 야채다. 내꺼다, 이거 제꺼 아니? 뒤로 와라. 뒤로 와라. 컸는데 맛이 없는 거 아니야? 애를 나중에 엄마가 좀 약간 부셔가지고 줄까? 콩? 어때? 딱딱딱따락! 응? 무똥싸는거 아니야? 기다가 똥싸네이쪽 싸움이 벌어졌 물고기 테디 물고기 사줬다 동요 나라? 나라? 동요 나라? 동요. 요는? 동. 동 요. 요. 나. 나 라. 나. 동요 나라? 동요 나라. 어. <웃음> 틀어줄까? 어. 응.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맞아.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어때? 어, 좋아. 큰게큰와 이게... 대한민국. 어 맞아. 대한민국 볼래자랑스러운 응. 대한민국. 이거 밥자. 한 한국은 원래 대한민국이라고 불러. 어 맞아. 음, 내가 좋아하는 토끼다. 응. 토끼 안녕. <웃음> 어. 토끼 똑똑토네 <웃음> 신라? 어 신라? 형 원래 있었던 이야기를 인형극으로 만든거야 어 근데 어떻게 하늘을 만들었어? 아 저거케? 응. 저거는 그림으로 그린거지 하늘을 아. 진... 봐봐 인형이 입만 뻥긋뻥긋하지 사람이 공격하라 이렇게 하는거야? 응 사람 말로? 응 그 쇠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러면 음, 입만 뻥긋뻥긋하네응 사람이 따라하는 거야 맨날 울기만 하나봐 아니 아브라아 그게 무슨 말씀이 돼요? <웃음> <웃음> <웃음> 맛있어? <웃음> 6월부터 달마다 이렇게 달라져. 8월 거 한번 봐볼까? 어. 줄다리기. 야 엄마 엄마 잡아당기면 어떡해 어 잘한다 어잘 다녔네 졸다 리기 잘한다 준비 시작